나를 찾아 헤매고 있어 누군가 알려주면 좋겠어 심장이 상해 내 맘속을 걷고 있동물아가하 너무 행복했죠? 이가동물받아 넌넌넌넌넌넌넌넌넌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진짜 황금치비가 같아 너무 행복했죠?